여기가 좀더 가벼워진 것 같지 않나? 나는 그찮 사람들이 나보고 가끔 강요한다 그러는데 응. 나는 정확하게 자르기 때문에 강요를 하는 거야 사실은 대신 <웃음> 이 머리는 아이비리그가 아니라 nope. 비시브리그에요 너무 이렇게 하얗게 치지 말라고 하셔서 지금 너무 좀 밑에 부분을 너무 하얗게 안 치면서 그레나우 부분도 좀 살리면서 윗 부분까지 싹 올려주고 뒷 부분도 한요만큼 정도 가이드라인 잡고서 높게 올려서 칠 거예요. 자 뒷머리 같은 경우는 이제 둥이 봉실하게 여기가 뼈가 튀어나왔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동글동글해졌어요. 전에 이제 다운펌 했었지 우리? 네. 어 전체적으로 다운펌을 했던 머리이기 때문에 좀 뜨는 게좀덜래요 그리고 이제 윗부분 같은 경우를 가이드라인을 여기까지 잡아 놨으니 이제 요 부분까지 가이드라인을 잡는 거죠. 같이. 그렇게 되면 위로에서 일자로 자르는데 80도 정도 빛의 각도를 80도 정도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그래서 80도 정도로 약간 들어서 잘라 주시되 위로 살짝 해서 거의 다어 최대한 머리가 층이 안 나게 깔끔하게 쭈르르르르르 올라가게. 쭈르르르르르하게. 완전히 바가지층이 아니라 쭉 이렇게 쭈루루루루르르 맛이 간달하고어 쭈루루룩. 어, 그래. 비스무리하게 약간 이렇게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시고 위에 라인까지 살짝 이렇게 같이 어디 머리카락이 삐져나왔나, 삐져나왔나 한 번씩 보시면서 천천히 이렇게 잘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부분, 이 부분 많이 남아있는 부분을 9mm로 한번더 올려주시는데 일자로 이렇게 같이 올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쭉, 쭉, 쭉 올려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살살 올려주시고, 그러면 아주 깔끔하게 나와있어요. 그리고 옆라인도 한번 가보시고, 이 밑에 부분이 정리가 돼있나, 없나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되면 벌써 옆머리, 뒷머리 다 완벽하게 어느 정도 이렇게 깔끔하게 커버가 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삐져나온 것도 별로 없으시고 깔끔하게 올라갔죠 그리고 원래 이분은 절벽 스타일이에요 짱구이긴 한데 거의 절벽이에요 여기만 들어갔어요 여기만 들어가시고 요거 살짝 튀어나오고 나머지는 다 붙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깔끔하게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해서 좀 튀어나와 보일 수 있게 어, 이렇게 착시효과를 볼수 있게 약간 이렇게 층을 잘 잘라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어, 우리가 이제 딱그 옆가이지를 한번 쳐주면 좋겠어요. 옆가이지를 가지 살살 한번 이렇게 그래도 삐져나온 머리가 있나 한번 더 이렇게 잘라주시면 손님들을 좋아하실 거고요. 이렇게 해서 좀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옆가이지를 좀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 위에 부분을 물을 약간 한번씩만 뿌려 주시고요 위에 부분의맨 윗라인 부터 잘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밑을 약간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앞머리가 살짝 올라오는 어떤 그런 머리를 할 거고 비스브리하게 자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윗부분을 잡아 주시고 딱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라인을 잡고 어렵지 않게 잘라 주시고 윗 부분을 좀더 깔끔하게 잘라주시는 건 지금은 수술 안칠 거예요. 수시 별로 없으셔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까 이렇게 좀 같이 라인을 잡아가면서 천천히 잡아가면서 가이드 라인에 맞춰서 머리를 잘라주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어이 아이비브리그나 약간 이 비스브리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르고 있는 머리는 이쪽 부위에 머리 양이 많으면 올라갈 때 불편하고 같이 길이가 나오고 이쪽이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자를거예요 앞머리 이 앞쪽에 나오는 윗머리. 앞에 부분의 윗머리를 조금 더 잘라드리면 훨씬 더 이렇게 올라갈 때 편하죠. 자 머리에는 이렇게 머리를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앞머리는 이 부분을 딱 잡고 앞으로 앞쪽으로 위로 잘라 주시면 안 돼요 위로 자르면 여기 윗머리가 잘려요 그래서 앞머리만 잘라 줘야 되니까 앞쪽으로 해서 머리를 앞으로 해서 약간 이렇게 45도로 들어서 잘라 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분은 어쨌든 앞머리 같은 경우를 자를 때좀잘 유념해서 자르시고 올라갈 때 머리 정리할 때 어떻게 올라갈 것인지 좀잘 생각하시고 약간 각지게 좀 잘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위 앞머리 속에 앞머리보다 윗머리를 조금 더 잘라 주셔야 어, 올라갈 때 진짜 편하게 손님들은 편하게 올리실 거예요 그걸 분명히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야 훨씬 낫고 수술 치지 마시고 윗부분을 한번더 정리해 주시는 게 낫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살짝 올리시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뒷부분하고 연결 잘 시켜 주시면 오늘 어. 아이비리그 비스무리하게좀 잘랐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좀 깔끔하게 좀 잘라 드렸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조금 더 뜬다 라고 생각하실 때는 그래도 약간 질감 처리를 해주시면 좋으니까 숱 어, 조금 치는 걸로 마무리하면 훨씬 편하실 것 같아요 우리 손님도 그렇고 초보 명사 분들도 이 부분에 부분이 많이 뭉쳐있고 떠 있으면 이 부분을 겉머리를 살짝 들어주시고 이 속머리를 한 번만 살짝 이렇게 쳐주세요 질감 처리로. 제가 겉에 머리를 잠깐 드는 이유가 뭐냐면 수술 너무 많이 치게 되면 뭐저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쳐버리면 윗부분이 좀 거칠고 지저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싫어서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약간 속에 속에 머리는 수술 쳤지만 겉머리는 내가 수인지 모르게 우리가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이렇게 가볍게 질감 처리가 되면서 눌러주는데 편하실 거예요. 마찬가지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이렇게 내려 주시면 훨씬 더 어때요 여기가 좀더 가벼워진 거 같지 않아? 나는 아, 사람들이 나보고 가끔 강요한다 그러는데 나는 강요. 아, 정확하게 자르기 때문에 강요를 하는 거야 사실은 네. <웃음> 어, 어, 어, 어 이게 많이 잘라 봤으니까 그 이렇게 해서 손질을 해 주시면 이렇게 이렇게만 해도 벌써 스타일이 나오잖아 네 어,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살짝 앞머리를 살짝 비벼 가면서 왁스를 바르면 어 세팅은 뭐 완벽하게 이렇게 나오지 여기를 먼저 눌러준 상태에서 앞머리가 이렇게 올라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지 네.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우리 손님 같은 경우는 밑에 부분이 너무 하얗지 않게 잘라 달라그래서 정확하게 좀 잘라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 라인 잡고 여기 살리고 이렇게 해주시면 아주 아주 이쁜 머리가 나오죠 자 오늘 어쨌든 저는 거의 커트에서 끝나는 걸로 마무리하는 사람이라 손질은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일단은 <웃음> 내가 손질하기 쉽게만 잘라 놓는 블랙형이니까 일단은 뭐 되게 어렵지 않게 손질할 거라고 보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화이팅입니다 초보 용사 화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자, 일단 머리를 감았는데 한번 좀 말려봐 네. 머리 어때 좀 가볍... 가볍다 그지? 네, 엄청 가볍... 어, 가볍고 깔끔하지? 네. 음. 일단 한번 말려봐. 어, 그렇지. 거기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서 좋아. 약한 바람으로 말리세요. 너무 세니까 감당이 안될수 있어. 한칸 더. 오케이. 약한, 이렇게 약한 바람으로 천천히 말려주시고. 그리고 머리를 말릴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머리를 말릴 때 열을 주면서 계속 이렇게 말려 봤자 안 눌려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열 한번 줘봐 열을 한번 주면 그냥 상태에서 손을 살짝 올려서 하나 열 주지 마시고 드라이기 끄고 하나 둘셋 하시고 놔두고 천천히 놔두시면 훨씬 더 빨리 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이렇게 붙여요 알았죠? 이렇게 해서 열 한번 주고 3초간에서 5초간 이렇게 식혀야 돼 손으로 그게 더 빨라 이걸 계속 이렇게 하면은 음. 절대 안 붙어 그러니까 열 주고 한번더 약간 이렇게 식혀주고 그 다음에 또열 주고 식혀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머리를 좀 죽인 다음에 앞머리를 살짝 올려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어때 좀 가벼워졌지? 음. 그 선을 네, 에 엄청... 편하잖아 네. 어 아주 좋아 일단은 영상 마무리 하고요 일단 최선을 다해서 손질 잘 하시고 그래 거의 다 됐네 이제 어 어때 이게 무슨 머리라고? 비스무리 <웃음> 비스무리 그컷네 일단은 오늘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머리에서 여기를 너무 이렇게 이쪽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약간 앞쪽으로 좀 쏠리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주면서 같이 이렇게 내려주면서 앞머리가 살짝 올라가줘야 이 머리 갖다가 비스무리 그 컷이라 그러는 거야 우리끼리. 어, 이건 뭐 어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끼리 만든 비스브리컷 오늘 해본다그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일단 오늘 잘 잘린 것 같아요. 깔끔하게 올라간 것 같고 뒷머리도 어, 약간 뒤통수 부분이 잘 살린 것 같고 네. 아주아주 네. 아주 좋습니다. 화이팅! 맨날 화이팅! 블랙 형! <웃음> 구독. 구독!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웃음> 알림 설정 꾸 <웃음>